여자들이 이 사람 보면 다 부러워할 정도야 여자로서 연예인들도 이 여자를 부러워해 근데 이 여자도 끼가 많고 이렇게 외워볼 때는 키도 크고 청순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줄 수는 있어도 좀 겉과 속이 좀 다르지 성격이 이게 보통 성질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너무 힘들어 이 사람 다루기가 제가 볼 때는 한두 번은 있을것 같아요 한 50대 중후반에 한번 고비수가 한번 오기 때문에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천하고살입니다 선생님 오늘 저희가 사주를 한명 가져왔어요 네네 좋아요 이 사람은 타고났어 사주가 근데 우리처럼 신의 가물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유명해 보여요 이 사람 따라갈 사람은 없고 일단 끼가 많고 재능이 너무 많아, 많다 보니까 여자들이 이 사람 보면 다 부러워할 정도야 응. 여자로서 연예인들도 이 여자를 부러워해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잘난 거 같이 보여져요 제가 볼때근격이나 그... 이런 부분은 좀 까칠없죠 이 사람이 워낙 어,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것도 있어요 남 평가 사이가 좀 어떨까요? 이혼수가 한 번은 들어있어야 되고요 방송에 이렇게 내비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부부간의 갈등으로 사내 못사는 소리도 한 번은 비춰져야 되고요. 자식이 어느 정도 커야 이 집안이 좀 화목해질 수 있을 것 같이 보여지고 이혼수가 한번 있었어야 되는데 그럼 네. 앞으로는요? 근데 고비고비 한 제가 볼 때는 한두 번은 있을 것 같아요. 한 50대 중후반에 한번 고비수가 한번 오기 때문에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. 근데 이 여자도 끼가 많고 이렇게 내어볼 때는 키도 크고 청순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줄 수는 있어도 좀 겉과 속이 좀 다르지 성격이 이게 보통 성질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너무 힘들어 이 사람 다루기가 그래서 이거를 좀잘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금전적인 부분은 어떻게 좀 이사주에는 돈이 상 따르거든요 근데 남편을 봤을 때는 남편이 좀 굴곡이 있죠 그래서 잘갈수를잘 하셔야 돼 맨날 이게 평생 이게 좋을 순 없잖아요 네. 어느 정도 돈이 따르는 사주기 때문에 돈은 뭐 메말를 것 같지 않지만 배우자로 봤을 때는 배우자가 조금 굴곡이 있죠 난다긴다 해도 사람이라는 건 항상 굴곡이 언제든 있기 때문에 네. 남편이 조금 그렇죠 어. 돈이 있다가 없다가 그런 사주죠 이 여자분 초년은 중년은 말년은 이렇게 있으면 언제가 좀 가장 좀 좋아 보이세요?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지금도 괜찮고 말년에는 조금 시들어가겠죠 초년 중년 괜찮아요 이 사람은 근 네, 말년에 이제 방송 쪽으로는 안할것 같아요 그냥 좀 이제 자기 노후 생활을 하면서 네. 즐길 것 같아 유명한 사람이 맞은 배우전지현씨아 네. 어, 전지연. 전지연. 전지연 역기적인 그녀가 거기 나왔던 애죠 그거밖에 올라요 아 그래요? <웃음> 네. <웃음> 엄청 옛날 데 옛날 거 저, 그렇게 밖에 올라요 아 진짜요? 앞으로도 좀더 나와서 작품을 또 꾸준히 할지 드라마나 이런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싫것 같고 광고라든지 뭐 이런 쪽은 계속 그냥 틈틈이 그거는 할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까 그 이현수 말씀하셨잖아요 네네. 사이가 안 좋아서 뭐 헤어진다 뭐 이런 음. 루머가 솔직히 좀 있었어요. 돌았었어요 네. 선생님이 말씀대로 뭐안 좋았던 거네요 진짜. 그런 거 같이 보여져요 제가 볼때이 사람이 구속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하거든요 남편도 이 사람을 얻었을 때는 아무래도 어, 재력가겠죠 밖으로 나가고 이 사람도 활동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 막을 거 아니에요 굳이 뭐 긍정적으로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활동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제이 됐던 것들이 이제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성격도 까칠었고 아닌 것 같아도 근데 그걸 못하면 우울증 아니 우울증이 올수 있단 말이에요 남편이 그만큼 이렇게 해줘야 돼 그렇게 안 해주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뒤돌아 서버리지 앞으로 전지현 씨가 가장 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그래도 워낙 철두철미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방송에 뭐 자기가 뭐 이렇게 욕먹을 짓은 않을 것 같아 관리를, 어, 관리를 잘하지 왜냐면 이제 결혼하고 했으니까 안 좋은 소식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네. 자기가 그냥 그 가정적인 일만 하고 이제 조금 한 번씩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비춰주는 것 같은데 네. 방송 나오는 게좀 뜸할 것 같아요 제가 볼때 그 전처럼 막, 톱스타처럼 막, 활동을, 뭐, 이렇게 해서. 스카 들어와도 내가 볼 때는 안 하는 것 같아.